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호감이 가는 상대가 생기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에게 내 좋은 마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잘해주는 행동이요, 그 예쁜 마음이 가끔 내 연애를 망칠 수도 있다는 라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원래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했다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가식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상대가 헷갈리지 않도록 내 진심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가 먼저 그런 마음을 보여야 상대의 마음도 내가 분명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얼핏 들으면요 내가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맞춰가는 것이 마치 필수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할수 있다면 좋은 거는 맞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필수는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작정 잘해주는 것보다는 요안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안 해주는 것보다는 요 배려를 하고 맞춰갈 수 있다면 좋을 수는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 상대에게 잘해줘야 하는 건 누구에게라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라도 상대방에게 잘해주기는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잘해주면서 늘 보상을 바라거든요. 혹은 바라게 된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물통을 들고 가는 남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성분들 중에서는 요 남자의 행동이 정말 짜증난다고 라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여자가 그런 남자의 노력을 보고 좀더 노력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 남자에 대해서 짜증이 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요. 아마도 그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잘해준 건 맞는데 결국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행동이었고 생색내기 위한 행동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그 남자가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건 맞지만 결론적으로 여자에게 좋은 남자는 아니었던 걸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 잘해주려고 한다는 건요.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인 건 맞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행동에 대해서 보상과 대가를 바라게 된다면요 그 잘해주는 행동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행동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뭔가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연인 사이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사실 이렇게 어쩌면 무의식 중에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요 또내 상대방이 나한테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것들은 참잘 느껴지는데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나는 그런 걸 바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간단한 예로요. 내가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던 마지막에요.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응 이라고 대답을 했죠. 이런 남자의 대답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기분이 나빠지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요 나도 사랑해 또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해 라는 말을 기대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왜 나는 요 마지막에 사랑해 라고 말했던 걸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요? 혹은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동시욕구가 있었던 걸까요? 뭐가 어찌 됐던 그런 행동은 잘못은 아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사랑해 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예쁜 마음을 내 좋은 기운을 상대에게 전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 상대방은 그에 상응하는 예쁜 말을 해줘야 한다고 우리는 마치 공식처럼 어떤 연애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달라고 나한테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주고요 배려를 해준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우리는 그 정도의 자유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원해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해놓고 상대방에게 나와 똑같은 마음을 전해주기를 바란다면 그걸 요구한다면 그건 분명 월권이죠 내가 해준 배려와 내가 잘해준 마음에 대해서 고맙다고 느끼거나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건내 상대방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건 상대방의 자유죠 어린 시절에 큰아버지가 나에게 용돈을 줬어요 받을 때는 참 기뻤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도 했고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큰아버지가 용돈을 어디에 썼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서 학용품도 좀 사고 저금도 좀한 다음에 그리고 좀 남는 돈이 있으면 엄마한테 맡기라고 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셨나 봐요. 사실 나는 친구들과 맛있는 걸 먹고 즐기는 데 쓰려고 했거든요. 큰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신 건참 고마운 일인 건 맞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뭔가 불만이 생기거나 아쉬움이 생길 수 있겠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든 친구들과 즐기는 데 쓰든 그냥 놔두셨으면 아마 나는 더 큰아버지에게 고맙게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친구들과 즐기는 데 썼다는 걸 알고 큰아버지가 실망했다는 표현을 해 오시거나 나를 나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큰아버지가 주시는 그 용도는 아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잘해준다고 하는 행동들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잘해주고 싶으면요 잘해주세요 그 대신 그 행동 이후에 뭔가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상대가 몰라주면요 내가 그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가서 상대가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나한테 말해온다면요 내가 예전에는 이런 마음 때문에 했었는데 이후에 내가 그런 마음이 좀안 생겨서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그래 라고 그때 그렇게 말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내 말을 들은 상대가 그때 그걸 원한다면 나한테 부탁을 하겠죠. 그리고 그때 내가 그걸 들어주면 그때는 적어도 고맙게는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해서 상대는 원한 적도 없는데 내가 조금만 잘해주고 나면 자꾸 뭔가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을 하기도 하고 요 속상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마음속에 또 차곡차곡 쌓아두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 요 지쳐서 서운하다고 표현을 하거나 폭발할 거라고요. 내 상대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다면 요 함부로 잘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도 나는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으면서 생생만 내는 상대에게 부담만 주는 그런 잘해주면 안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런 보상심이 없이 대가 없이 상대에게 잘해줬을 때 제법 괜찮은 내 상대라면요 그걸 잘 알아주거나 혹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라도 잘해오기는 할 거예요 근데 계속 몰라주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내가 이 상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상대를 위해서 예쁜 마음으로 잘해주려고 노력은 노력대로 다 하면서 다투기도 다투고요. 그렇다고 서운하다고 버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상처되는 연애를 자꾸 이끌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에게 잘해주는 행동은 비난받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뜨겁게 올라오는 사랑의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한 행동에는요. 분명 책임은 따르는 거거든요. 비난받지는 않아도 되는데요. 책임은 따른다고요.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잘해보려고 한 노력이 오히려 서로의 앞길에 지뢰를 까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상대방에게 부담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두 사람의 연애를 행복하게 이끌어 가는 쪽으로도 갈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요 어쩌면 내 마음 상태인데 나는 어느 쪽으로 갈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